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제 2화 저번에 어, 명장면들을 직접 마인크래프트에서 싸움하는 거 봤는데 이번에는 유곽도 남아 있고요 여러 가지를 같이 또볼 겁니다. 아 <웃음> 어? 아 어? 어? 뭐야? 오하요, 오하요. 이 캐릭터 이름이 뭐더라? 신호부장대수. 근 얼굴이 아닌데? 신호부짱은 <웃음> 엄청 이쁘다고! 이쁘잖아요! 야너 아, 다시 해봐. 쓸게 다시 써봐. 아, 아, 아 뭐야! 시, 아 신호부짱은 야 나비 날라다니는데 넌 나방 날라다니는데? 나비요 나비! <웃음> 나비 써봐요! 저한테 왜 그래요! 아, 나, <웃음> 나방이잖아. 제가 너무 예쁘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거죠? 아뭐 부끄러워. 이번에는 담미호님은 또 어떤 옷을 입고 나오려나? 설마 내 집... 구돌맥주 <웃음> <너, 맨제! 웃음> 저번에 죽었던 멧돼지 다시 타고 왔구만 그립습니다 어머니 <웃음> 아 이번에는 또 옷도 입고 왔네 이거 복근 복근 옷 저번에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갇혀있게 됐어요 내 근육을 보라고 <웃음> 와 빨래해도 되겠어? 짐승의 호 제사옵니 <웃음> 갈기갈기 치기 <웃음> 아 <웃음> 저기 어저 뭐야 아니 저건 베메호흡? 베메호흡? <웃음> 주? 주잖아 주 <웃음> 이구루 <웃음> 무슨 준가요 이구루 이구루 사주, 사주. <웃음> 어 근데 그.. 뱀이 목을 조르는 곡기 있는거 같아데숨안 막히네요 아 많이 <웃음> 숨막히 보이는데? <웃음> <웃음> 가끔은 말을 안 들어... <웃음> <웃음> 아 이게 오늘 다 모인 건가? 어? 잠깐만! 얘들아! 저기 봐봐! <웃음> <웃음> 저, 저저 저 뒷모습은 설마... 레즈코? <웃음> 어. 짱? 레즈코 네. 짱이 왔다고? 레즈코 짱! 레즈코 짱? 기대가 되는걸? 레즈코 짱! 음! 응응. 응 아, 리지코, 리지, 어, 리지코. 네, 오늘, 어... 여러분들, 리아는 말못 합니다. 왜냐면은, 이 대나무가 응? 물, 고 있기 때문에. 응? <웃음> <웃음> 이해해주세요. 대나무 물고 있어서 <웃음> 말을, <웃음> 못, <웃음> 말을, 응? 못, 말을 못, 말을 못해요. <웃음> 자, 어쨌든,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또 싸움 봐야겠죠?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거 안 했네. 엠무. 엠무 안 했다. 어. 아, 엠무. 그 무한열차에. 무한열차에 나오는 엠무. 하연일. 자, 엠무 아시죠? 그, 모두 다 그, 기차에서 잠들게 만든 다음에. 강해졌던. 엠무의 모습. <웃음> 오, 야, 진짜. 손바닥 봐, 손바닥. 퀄리티. 우와. 오. 쫀다쫀다쫀다쫀다 쫀다, 쫀다, 쫀다. 자, 그럼 엠무랑 싸웠던, 그때 그 편을 싸웠던 게, 탄지로. 그리고 제니츠, 이노스키였는데, 한번 이 마크에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노스키는. 어, 단노스케가 한번 직접 싸워보시고요. 한지로, 데니츠, 가자! 가자! 싸운다, 싸운다. 오! <웃음> 와, 강해, 생각하네. 강해. 우 와! 저연 백진! 앞에, 어. 아, 이게 앞을 안 보이게 하나 봐. 우 와! 야, 저기까지가 나간다. 나 죽는다. <웃음> 어, 도망가는 엠무. 아, 어? 와. 노스캐 죽었어요. 음, 뭐 게임이 안 되는데? 와, 기차가 나왔어. 꼭 제... 어, 그거 <웃음> 각성했다가. 각성한 오. 뭐야 지금? 아, 어, 기차가 된 거야, 지금? 엠무가 화나서? 음. 그아요 어. 아, 막 기차 자체가 되지. 자, 어? 될 수가 없어. 기차라서. A few moments later. 얘들아, 도와줘. 노스캐만 소환해 줘. 어? 와! 됐다. 와, 죽으니까 손을 주는데? 손? 오. 근데 스킬이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어쨌든 무질렀어요 애니처럼 똑같이 무질렀다 이 말씀 어? 스킬 나갈 수 있네 이거 다음은 유각편에 음, 나왔던 거 할게요 다키 다키와 우주이 우지 뭐더라? 우지. 우지 탱겐. 탱겐. 맞아요. 그 안에 세명 있는 잘생긴이자 주죠. 자, 우지이와 그 다키의 싸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제 애니처럼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키와 우지이. 우 우지 싸움 가보죠. 오오오. 또 나가서 싸운다. 와, 종수 종수 뭔데? 다키 머리색이 변했어. 근데 이거 애니에서는 쉽게 잡아 닭키 머리 그냥 잘라 <웃음> 아 진짜 펭귄이 그냥 슥슥 어, 하니까 그냥 잘렸었어 그래가지고 어. 어! 오빠 불렀어! 오빠? 애니와 똑같아요? 오 어어 머리 잘려가지고 울렁 울면서 <웃음> 오빠폭 복수해줘! 말 소리에서 막와 이거 2대1은 힘들겠네데 어! 머리 잘려있어! 닭키 머리 닭 머리 잘려있어 어! 역... 이상하다 동시에 잘려야되는데? 아 맞다 동시에 잘려야 죽지 아, 살아있어 살아있어 와 죽이셨어 안돼 우즈아 원래 이때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원래 어? 오잖아 탄지로가 도와주잖아 근데 맞아. 이거 2대1 싸움이라서 쉽지 않은데? 안돼! 아 죽었어 자그 다음에 유곽편은 봤구요 음, 유곽편 봤고 여섯번째에서는 무잔이 나와요. 무잔과 아홉 명의 주가 싸웁니다. 우와. 어, 그랬을 때 누가 이길까? 일단은 주한 명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지 미츠리 우와. 어, 똑같아, 똑같아. 어, 이쁜 것까지 그대로다. 어, 오. 어. 사네미. 주죠, 주. 주 중에 한 명이죠. 풍주. 풍주. 풍주구나, 풍주. 그 다음에, 신호부. 음. 신호부. 신호부. 이구로예요, 이구로. 이구로. <웃음> 이구로가, 더 이구로가 더 잘생겼는데? 어, 확실해. 다리러. 무이치로. 2개월 어, 만에, 2개월 어, 만에 주가 생겼다. 되었던 천재 기살 때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주. 토미오카 기우. 음. 좋습니다 모두가 모였습니다 모든 주가 모였어요 이제 무잔을 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주가 없는데? 암주는 네? 구현이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한번 무잔과 싸워보도록 할게요 무잔을 여기다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집중해서 보세요 굉장한 싸움이 될거라고 과연? <웃음> 나, 무잔이 우와 근데 미친이 싸우고 있어 아니 왜 1대1이야 어쩔 수 없어 뭐, 어쩔 수 없어. 미치리가 잘 버티는데? 피한 분의 일. 안돼 혼자 이구로 뭐 하는 거야? 아니, <웃음> 이구로. 아니 쟤네 저기서 종모중이야. 그래 <웃음> <웃음> 지금 저기서. 아 있어. 아쉽지만 미치리가 혼자 싸우다가. 야, 가라 사대미 풍주. 오. 뭐 있어 뭐 있어. 풍주 스킬. 뭐? 멋있다. 근데 멋있기만 하다. 아니야, 그피잘 갖고 있어. 위에 봐봐. 보여줘. 와, 진짜 허리케인 같다. 어? 무전이, 어? 무전이 어? 우전이... 변했는데? 각성했어, 각성. 입네. 로 무전을 각성시킨 남자. <웃음> 와, 쎄다. 어? <웃음> 오. 시노브 시노브 브레게연 요노브가 있지만오 음. 근데 이거 이기겠는데? 이 정도로 이, 이렇게 계속 가다, 가다보면? 아모렌즈다 이제 nope. 무장피가 계속 차아 빨리빨리 나야겠네 아니 싸우면서도 차 조금씩 와우와 콤보 콤보 봐라? 아아 아, 죽었다 이그로 와! 뭐, 날라가... 방해! <웃음> 한방컷 <웃음> <웃음> 날라갔어 어? 오! 왔어! 뭐 왔어 응? 역시 이 구로 <웃음> 와... 화려하네요? <웃음> 도장가에 싸... 와! <우와>, 날라갔어 죽었어 <웃음> 무이치로! 무이치로라면 말이 다르다! 맞다 천재 중에 천재! 천재 중에 천재잖아! <웃음> 와 무장 엄청 많았어 가까이 가지 못해 그... <웃음> <와하>! <웃음> 그 다음에 기유 수주 오 멋있어 역시 물이 우와! 어! 어! 어 아, 이 길이. 어. 되게 멋있었다 방금 그 기술 애이랑 완전 똑같았다 죽었어? 음... 장외 자. 와 멋있긴 하다 근데 나오게 해볼까? 그도끝을 봐야 되니까 음. 와 치열하게 싸우네요 아 안된다 이걸 쫓아가서 죽이네 한 번에 모아가지고 딱 가운데 놓을게 무자를 음. 오케이 간다! 보여줘! 아. 야 이거 정신이 없어서 볼 수가 없어! 아. 우와아 우와 뭐야 어떻게 내가 받는거야 무잔만 따라가 무잔만 아래게 아까 지금 네, 무잔이죠? 아거 우와 와, 뭐야? 역시, 역시 다 아홉 명 해. 아홉 명이 모이니까 꼼짝 못하는구나 아. 우와 제대로 안될거같아 아, 아. 왠지 느낌이 그래 오 무잔이 이길거 같은데? <목소리로> 아니야, 무니피크오프도 아니야. 아직... 만만치 않아 아직 많이 남았어 우리 주들도 어한명 아, 아. 죽었어 어. 어 이거 뭐야 나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결과만 봐야 될거같아 <웃음>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어 여기 있다 여기 와, 피반벌써반 우와 반. 아. 이차각성 가능성 있다 아, 둘 밖에 안 남았는데? 끝났는데? 어, 여기 그거 있나? 요리치? 있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요리치를 모르는 사람을 좀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님이 요리치가 어, 진짜 완전 센 검사예요 한마디로. 요리치가 사용하는 해흡이 <웃음> 제일 세다. 생돼가지고 현재 주들이 사용하는 호흡이 됐고요. 그러니까 제일 강한 같다.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리치와 상현들이 한번 싸워볼 거예요. 아. 자, 상현 6. 부터 할게요 어? 어휴 뭐야? 어휴 뭐야 방금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상현... 뭐야? 상현 오 어? <웃음> <에? 웃음> 어? 에? <웃음> 어, 아니 이거 괜찮은거야 이거? 상현...사! 상현사의 한탱구 한탱구 뭐야? 어? 어디갔어? 어디? 어디, 어디? 아, 여기가 여기갔다 자기 스킬에 주체를 못했어. 어, 어, 간다, 안다, 안다. 가까이 간다. 어? 어? 어디였어? 아, 주, 주, 죽었어. <웃음> 어, 그냥 죽어버렸어. 죽었어. 그 다음에 상현 3에 아카자. 굉장히 세죠? 아카자. 아카자라면은 버틸, 아카자. 버팁니다. 버틴, 버틸 거예요. 어? 어, 좀 버틸. 어? 어, 어, 어? 어? 2초 커좀 버티네 까지 <웃음> 어? 말도 못했어 아, 왜 이렇게 왜좀 있겠네? 버티까지 했어 자그 다음에 상현2의 도우마 상현2면 엄청 센거예요 도우마는 좀 다릅니다 다를거예요한 5초는 버티지 잤는데. 오한번 버텼다 오 어? 버티는데? 오저 <웃음> 어, 어? 버티 어? 어? 어. 어. 오 와... 진짜 세다 그냥 상현 일 제일 센 코쿠시보입니다 요리치의 형이죠 요리치의 형이라고 해요 와 음... 어, 형제 싸움이야? 형제 싸움이지 <목소리> 어? <목소리> 뭐야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거야 <목소리> 보이지도 안.. 어,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어 끝났는데? 어? 끝났어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거 센거 맞.. 코쿠시보 세다며 하지만 정말 센 무잔 무잔이라면 맞아 어떻게 될지 몰라 무잔이라면은.. 오? 바로? 와, 와, 와, 와. 뭐? 와, 무단히 숨어 다닌 이유가 있었네. <웃음> 야, <웃음> 오 뭐야 이거? 와. 어, 일단 저희가 준비한 규민의 카일날 모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뭐 어, 보고 싶은 뭐 그런 모드 뭐 누구랑 싸워주세요 이런 거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어 뭐야? 어, 야내 주고. 야내 지코 이거 들어갔는데? 가방에? 탄지로의 가방에? 응 <웃음> 음? <웃음> 아니 야 아니라 탄지로의 가방에 들어갔다니까? 내지코가못 잡아! 지기는 <웃음> <웃음> 탄지로의 가방이 아니라 똥깡 같은데? 똥! <웃음> <웃음> 아, 화장실이구나 내 지코. 응 음. 내가 선물해 줄게 선물. 여기다가 이제 이거 풀어 주고 다다 문다가. 응? 음? <웃음>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어! 음? <웃음> 아, 이거는 총생이야. <웃음> <웃음>